어, 어, 어, 저 앞에 섬 있어요 다들 힘들 내세요 신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 살았다 살수 있어 어, 우리 여섯 명만 살아남았나 봐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후. 어떻게든 되겠죠 신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길 바라야죠. 그래도 다행인 게 여자분도 살아계시잖아요. 어허! 헐! 아,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되지? 남자들은 힘들게 먹을 거구 하느라 고생하지만? 난... <웃음> 뭐 그래도 나는 막만 보면 되니 다행이지만 그렇지만 하루하루가 너무 지루해 지루하다고 신이시여 저를 버리셨나요 저기요 저기요 어이? 저게 뭐지? 배? 배다 저기요 저기요 아 이젠 일요일도 없겠네 진정 야신 최선주 5일째는 퇴할게 아니야 주 5일째를 요구한다고 <웃음> <웃음>